예예예예 저렴한 비용으로 세 예+ 를 예+ 행한다 예+ 예+ 예+ 지 예+ 예+ 예+ 예+ 예+ 예! <웃음> 그지트워. 그지트워. 주세요, 예+ 예+ 예+ 예+ 주 예+ 예+ 요 예. 예+ 예+ 하 예+ 예+ 예. 는 예! 예 예+ 예+ 예+ 선물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주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 예+ 예+ 예+ 예+ 어습니다사업을 하는 지인께서 정금은 s 제주선물해줬는데이규가서 이곳 대학로에서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팔기로 했습니다 아 이제 여기는 그 대학로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유튜브 거지 투어 오늘의, 오늘의 그 미션이죠 여행비 만들기 프로젝트 이 피규어들 보여주세요 마블사의 피규어들입니다 그리고 어, 원피스. 원피스의 피규어들을 제 손을 봐도 요아 어, 이게 원래 거 15만원 돈하고 어, 이거도한 10만원 돈하고 그럼 비싼건데 가격은 저희 마음대로 직접을 해서 이제 좀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 지금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웃음> 제일 많았어요 네가비 충전이 있었어 <웃음> 지금 나간거야 자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시 후더 스테팅을 하고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지투어레츠고네 맞아요 맞아요 빨리 오세요 알겠으니까 알겠으니까 빨리 오세요 피규어 안 좋아하세요 피규어 사진 한번찍어달라고요 u r 네. e Joshua, f i g 어아 e Figure, Figure, Figure, Figure, f 이 g u r e f i 아 u r e Figure, 피규어 u r 어 Figure, Figure, Figure, f i g u 요 e 여행 g 어요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세요안하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안녕하요요안아요안녕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녕요요 필터 피규어를 엄청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블 필터 피규어입니다. 아, 여러분 마블 필터 헐크, 아이언맨 등의 엄청난 필터 피규어들이 2만 원, 3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신중적인가요 아이언맨 그리고 헐크 피규어가 2만 원, 3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 옆에 방해 잠시 에 오시면 15,000원에도 가능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배터리 9% 남았습니다. 자, 이 배터리가 9% 남았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지면 배터리가 꺼지는 순간 이불 장사를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못 팔았는데요. 네. 아, 불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또 시간이 되러나오면팔도가겠습니다 자, 그양경태가 비교 만원에 팝니다 하하부터 가져가야 이익이 만원 만원 만원 아 이건 충격이다 더 기다리면 5천원 될줄 알죠? 여러분 이제 만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3만원 5만원 올렸던걸 만원 만원 이거 5만원 했던거 지금 만원 만원 진짜 만원 빨리 팔이 살면 만원이에요 이거 인터넷 17만원 하는거예요 만원 만원 진짜 제일 처음에 사는 사람 만원 진짜 만원 예 만원! 카드! 카드! 아 카드! 아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카드! 첫 판매가 됐거 이거 헐크! 이건 소상공인의 이건 17만원은 거야 진짜야 이거 이게 제 리듬! 이건 게이득게이득게이득1 7만원짜 만원! 진짜 만원 만원! 만원! 찍어도 됩니까? 아이맨 원해서 찍어도, 원 찍어도 원. 돼요? 찍어도 돼요? 네? 유튜브인데 찍어도 돼요? 에이! 얼굴 찍어요? 찍어도 자만원자 구입하시나요? 원. 17만 원 검색해봐도 돼요. 게임. 자, 아, 그래요? 이거 17... 검색하면 자, 방금 5만 원에거만원 그냥 만 원. 만원 좋다. 집에 빨리 팔고 집에 갈 거야. 갈 거야. 만 원. <웃음> 진짜 <웃음> 기대 <기득을> 동무예요. <웃음> 축하합니다. 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1 2번째 이거 13만 원이에요. <웃음> 13만 원짜리 만원만원 진짜 여러분 만원만 원. 자,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바말이 이기고, 이거람이 바람, 이 바람, 이이거 가면 만 원. 이원만 원, 원. 이거 진짜 불불 나오는 거 바람, 이 바람, 이 바람, 이 바람, 이 바람, 이 바람, 이 바람, 이 바람, 이이바이 계좌이자 아, 계좌번호 계좌번호 빨리 아, 불러주세요 아, 지금, 자 어떤거 이거 벌써 아. 먼저 현금을 주는 사람이 하는거예요지으시고 아. 자! 배터리가 어이가 어요 없... 만원! 어! 왔어요! 뭘살거예요 아! 늦으셨어요 이거 이거, 이거 담아서 담아서 가시죠네자 담아서 이번 이거 십5만원 하는거에요 진짜 만원! 아, 개이득! 지금 물건, 물건, 어, 물건 제공한 배고 사람이 배고 이건 안된다고 말도 안된다고 하고 있어요 개이득 다 만원 만원 루피 좋아하는 사람 만원 벽에 붙이면 돼요 방패 방패 크로커다이 좋아하는 사람 만원 만원 아이언맨 장갑 만원 만원 헬멧 6천원 아이고 써야 되는거야 안돼요 3만원 개꿀씨 만원 자거에 살 사람 거짓투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투어 많아.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저희 거짓 투어를 거야. 벽에 거. <웃음> 어, 비켜주세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우리 거짓 투어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몰라, 어, 빨리 경비를 해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거 무조만 아,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검색해도 돼. 인터넷 검색해서 어, 내가 이득인 것 같다 바로 만원 루피 루피 루피 있고요 만원 충격 루피 저만, 고등학교 저를 고등학교 찍고 있어요. 아, 내가 <웃음> 자, 만원만 원, 원. 이거 벽에 붙이는 거예요. 벽에 붙이는 거. 100원. 방패. 100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빨리 지금. 거기다기다 생각하지 마요. 이드케이드이 배터리 없어지면 끝나요. 아, 어, 자, 뭐 방패. 아두 장인가요? 두개살 거예요? 뭡니까? 올라가세요. 자, 와, 루피 팔렸네요. 루피 오케이. 팔리고요. 루피 찍으세요. 아, 찍으면 안 되고. 아, 이것만 찍거줄게요 어, 이거 돼? 한번 했고요. 아, 형, 두 개. 아니, 네, 자, 여기 아, 또. 네. 만 원, 아, 만 원. 아, 원. 아, 아, 예약하셨습니다 아, 예약 아, 아, 벽에 붙이고, 불도 나고 그런데요. 예. 예? 네. 어. 카드 안 돼요. 저희가. 아, 네. 아, 아, 죄송합니다. 만 원. 만 원. 찍어도 돼요? 찍어도 돼요? 찍어도 돼요? 예. 아, 이거 뭐 어디다? 유튜브, 유튜브. 아, 잠깐만요. 자, 갑자기 거울을 보셨나? 거울을 보셨나? 아, 이뻐요. 한 아, 이렇게 가려주고. 자, 너무... 어안 끼웠다, 어, 아, 안 끼웠다. 던지면은... 아, 안 기분 안 좋으니까, 자, 사니까 기분 좋아요. 네. 거지투어 화이팅 해주세요. 거지투어 화이팅. 거지투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토르. 토르와 토루. 마지막. 개이득입니다, 개이득. 개이득, 개이득. 가져갔다가 아, 사, 안 사진 돼요.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자, 거지 투어 이팅 이분이 두 개, 나머지 다섯습니다 와, 다 케이드. 이드면 아. 중국 나로리세요 감사합니다. 아, 시에갈 거야 더워. 못 돼.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고 고맙습니다. 개이득이에요. 자, 양경태. 데이드 양경태가 만원으로 다 그냥 확 내리는 순간 다 팔렸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아, 5분 만에 다 팔렸어요. 만원이라고 하자마자 다 사셨지. 이건 개이득입니다, 진짜. 난 그럴 줄 알았지. 자, 저희는. 짓지토입니다 총수익금 공개해주세요. 총수익금. 현재. 어, 6만, 7만 원이네요 7만 원. 야, 총, 이게 60만원 돈짜리인데요 네. 7만원에 팔았습니다. 개인적. <웃음> 대단합니다. 개인적. 선물 받은 건 우리가, 우리 거잖아요. 어, 선물 받은 거니까 여러분들, 60만원 돈이에 다. 근데, 7만원에 팔았어 저희가. 저희가 선물 받은 거니까요. 자, 거지 투어. 근데 중요한 건 거지 투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좀 찾아서 눌러주세요. 거지 투어. 고맙습니다. 예이. 대형 침필 사인 3천원 <웃음> 자,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물건 제공자는 침울합니다. 상당히 침울해요. 60만 원돈되는걸 손목에 걸어두는 거예저 사람이 제공해줬는데 지금 눈물 흘리는 게 아니죠. 표정이 지금 아주. 눈물 흘리는 아니죠. 어차피 선물 준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걸 반땅하도록 겠습니다 자, 반땅하도록. 자, 반땅. 자, 반땅이 안돼야 5만 원 여기 주고. 아니, 우리 5만 원 우리 갖고 여기 2만 원 주기. <웃음> 자. 총수 <웃음> 2만원. 자. 야, <웃음> 아,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웃음>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숙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큐 제주도 대학로거리 그리고 디저트 39 디저트 39죠? 3만원이나 만원이나 디저트 39 감사합니다 자리를 제공해 주셨고요 자 물건을 60만원어치 물건을 제공해진 고세호씨입니다 <웃음>